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리 나박김치 담을 거예요 알백기베치통톤 음. <웃음> 내가 말 이상하냐? 나박도 <웃음> 뚝 잘라볼 거예요 그냥 <웃음> 아 이게 물김치지? 나박김치가? 나박김치 왜 나박김치인지 알아요? 몰라 이게 나박나박 나박 썰니까 나박김치 같지? 나도 그생각을 했어 <웃음> 봐 뭐든지 다 나박나박 나박 썰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를썰 적은 거는 맛있어? 음. 시켜야 돼 밀가루풀을 여기다 개가지고 하면은 쉬우니까 두 스푼만 먼저 물을 끓인 다음에 이거 풀어서 하면은 편해요 연하게 끓일 거예요 연하게 찐하면 음, 호랑이가 잡아봐 이렇게 연하게 끓였어요 식히기. 음, 물을 식혀야 돼이거 이걸 식혀야 돼무 위가 한쪽만 넣을 거예요 얇게 썰어야 돼 당근도 좀, 반만 이런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맛이 덜하더라고 응? <웃음> 야 내가 김치를 50년 담았어 나 17살, 17살때부터 김치 담았어 시골에서 절구, 독절구에다 팍팍 문질러가지고 배, 배는 좀 많으면 하나씩 집어먹어 떠먹을 때 맛있어 미나리, 이만큼이에요 <웃음> 향긋해요 미나리 넣으면 줄, 여기 이파리는 띄어버려야 돼. 이파리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줄기만. 쪽파. 큰 거는 반은 이렇게 배를 갈라줘야 돼. 홍고추 두 개. 음. 이렇게 배 갈라가지고 이렇게 썰게, 그냥. 이거는 몇 개? 이게 받쳐야 돼, 이게찌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아까 이거 고추가 종이컵으로요 반컵 불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걸러야 돼 여기다 놓고 걸릴 거요 예 원래 얘할때 망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음, 아니 채에다 해야 되는데 이거 망에다가 더 좋더라고 생강도 조금 반수정 정도 넣고 마늘도 좀한수저 정도 크게 한수저 정도 넣고 이게요 1리터반 되고요 이게 이건 2리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적어 그러니까 안, 하, 합의해가지고 3리터 반되게 한숟 반,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정도. 액젓 좀 넣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으면 돼요. 이게 천일염 구 건데요. 이건 별로 안 짜요. 한두 숟, 두숟 정도 넣어주면 간이 맞을 것 같으네. 이렇게. 당원은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좀 국물이 약간 좀 단맛이 나야 되니까. 매실청도에 만나라고 조금만 붓고 이거 많이 으면은요 김치가요. 어.. 저기 싱싱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매실청을 안 불러다 보았는데 나김치에요 매실청을 잘안 넣어요 그 전에 한번 넣어가지고 김치가 다 물러버렸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겁나가지고 잘안 넣어 너문끝이네? 너문끝이야 끝났습니다 국물이 요좀 적은 것 같으면 좀더 붓고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추가 배추랑 이게 이제 숨이 죽으면 적어지니까 이정도만 할거예요 물김치 지금 이게 물이 국물이 적은거 같아도 이제 이게 배추가 숨죽으면요 이 국물이 딱 좋아요 그래서 배추랑 많이 떠먹어야 되니까 됐습니다 나박김치를 완성했어요 감사합니다 끝당겨응 네, 끝이래요